인만해민보다는 아직 덜 개발되고 그런 게 있지만 약간 동네? 시골 동네 같은 느낌 <웃음> 무시가지 쪽을 좀 돌아보고 있는데 카페가 나올 비주얼이 아닌데? 되게 조용하고요 어저께에 비해서 딱 현지 느낌이면 딱 이런데일 것 같아요 중간중간 음식점 같은데 외국인들 잠깐 잠깐씩 보이긴 하는데 카, 카페를 빨리 찾아야 돼요 저는 이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나 다른 학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정말 많이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님만해민보다는 훨씬 해외에 왔다라는 느낌을 현지 느낌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걸어다녀 가지고 지쳐 가지고 오늘 되게 늦게 바깥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 그렇게 크게 돌아다길 계획이 없었어요 카페 와이파이가 되는 카페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콘센트도 돼야 되고요 근데 어저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생각보다 콘센트가 있거나 와이파이가 있는 카페를 찾기가 힘들 거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님만해민을 갔을 때는 정말 거의 한국이랑 다를 게 없는 현대식 카페들이랑 거기서 컴퓨터를 들고서 작업하시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근데 오늘은 완전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이 완전 관광화된 명동이라면 여기는 왜 종로 골목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뭐 결국에 오늘 타페게이트 가서 맥도날드에서 밥을 먹고 스타벅스에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태국에서 다시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 안갈것 같아요 너무 비싸 거의 한국이랑 가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여기 물가에 비교했을 때는 정말 비싼 가격이에요 그 스타벅스가 있는 곳이 타페게이트라는 곳인데 거기 가면 은 비둘기가 정말 많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사진 찍거나 이러기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인생 사진? 인생샷 건지기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근데 비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절대 가지 마세요 정말 비둘기 천지예요 오늘은 좀 숙소에 빨리 들어왔어요 빨리 들어와서 숙소에 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해왔습니다 이게 다 무료로 제공이 돼요 최대한 이걸로 끼니를 때워야 돼 빵 맛은 다 똑같네요 역시 빵은 다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내일은 주말 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고 오늘은 일찍 잘것 같아요 오늘 기록은 끝 그럼 내일 봐요